밤에는 사실 좀 대충 하고 싶어지잖아요 귀찮으니까 매일 아침 루틴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요새 <웃음> 어, 아침 8시에 기상을 해요 아침 8시 기상을 해서 현재는 제가 학원을 좀 다니고 있어요 학원 다니고 있어서 어, 학원에서 이제 좀 공부법이라든지 이런 거좀 배워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어, 이제 학원 갈, 가야 돼가지고 일단 자세한 거 나중에 설명하고 <웃음> 일단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세수를 했고요 어.. 제가 이제 토너를 사용을 할 건데 제가 좀 자주 애용하는 토너 러쉬 티트리 워, 워터 정말 제가 애용하, 애용하는.. 애용하는 토너고요 아로마 워터도 제가 좀 애용같이 하는 이두 두 가지 토너를 제가 좀 조, 좋아하거든요 저는 좀 피부 결대로 이렇게 발라주는 편이에요 제가 최근에 엽떡을 좀 먹었, 먹었는데 너무 매워가지고 진짜 간만에 한국의 매운맛을 제가 느꼈잖아요 진짜 한국의 매운맛을 너무 내가 제가 세게 느껴가지고 아어 다음에는 미국에서 산 제품인데 이름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알로에 수딩젤 보내주겠습니다 알로에 수딩젤을 로션으로는 피지오게 되게 좋아하거든요. 피지오게 붓기를 좀 빼줘야죠. 오늘 후배랑 하우 <웃음> 맞추고 만나기로 했어요. 친하게 지내는 후배. 그래서 후배랑 늘 같이 춤을 추자고 한 후배인데, 오랜만에 또 처음으로 연습실을 빌려서 오가나셀 브랜드의 리커버리 크림 제가 이걸 마지막으로 쓰는 건데 처음엔 이제 지인의 추천으로 제가 좀 사용하게 됐었는데 너무 괜찮아서 이제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좀 생소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즐겨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름이 리커버리 크림이라서 막좀 칙칙한 피부를 좀 재생시켜 주는 크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단계 이렇게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향이, 어, 향이 너무 덜 자극적이고 엄청 좋아요. 향, 저는 향이 진짜 중요시하거든요. 발랐을 때 느낌은, 어, 적당히 보습감이 있으면서 유분도 조금, 유분기도 조금 들어있는? 저는 사실, 어, 이거, 이거보다 더한 유분 제품도 써봐,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좋고 제가, 저는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뽀송뽀송. 채널의 첫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이제 확인하시고 이 제품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콧물나와 학원 다녀오겠습니다 Let's get it 첫 번째 마일 인간상 개선하는 설명 중에 야. 두번째 쿠션은 여러분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오늘도 아마 mp파일 올라가실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이소를 한번 읽고 바디 내용 좀더잘 쓰러 갑시다 시작! The reading and the l e c t u r b o t h talk about There are several reasons to show that There is that a reasons... <웃음> <never>. <웃음> 처음 출연하신 김영씨약션 <김은이> <웃음> <웃음> <약간 웃음> 떨어지시죠? 약간 뭐, 뭐 스타드하다 지금 <웃음> <웃음> 들셔보실래요 <웃음> 카페 투어 아, 진짜 No. 싫어하세요? <웃음> 이거를 니 <웃음> 네 원래 쓰던 거를 반납하면 <웃음> 250불 주거든 <웃음> 그러면은 그냥 돈이 700... <웃음> 740이니까 2 5 0 빼면 <빼잖아. 웃음> 어500한45신고하는 <웃음> 이거 살수 있어 이거 반납하면 계약봉지가 없잖아? 그래도 근데 근데 결제는게 한국에 있어 실물카드그래도 정보만 입력해서 인터넷으로 보냈거든. 짜잔, 뭐셔 이거... 어떻게 자르지? 이렇이자 이거... 이거... 이거... 거이 이거... 이거... 이거... 아주 들이숙 каб r e 맛맛있 네. m okay. okay. okay. okay. 와이호 눌놓고 나중에 <웃음> 와 이게 뭐지? 깐풍인가응 음. 먹어보기 꿀맛이죠? 네 생각보다 간장 음. 음. 난떡고맙다 음. <웃음> 우리 어릴 때 무한국에 팔았네 껍질까 청추가 나니까 좀잘 나오는데? 이 빠졌어요. 뼈 빠졌어. 여러분 맛있다. 저렇게 생긴 사람 안 넣으면 때려주세요. 맛 음. <목소리도> 맛있다. <목소리도> 어 토플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학원에 다니는데 음... 그래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의 앞으로의 계획은 토플을 좀 해서 일단 영어 점수를 좀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영어 점수를 좀 만들어서 다시 학생의 신분으로 아니면 제가 이제 또 취업 준비를 또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하던 기업이나 회사에 이제 면접이 통과가 되면 거기서 취직할 예정이라서 아마 1, 2월은 정말 바쁘게 지낼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 분들은 전부 다 그런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드디어 처음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어요 와! 어, 그동안 진짜 한분 한분 제가 너무 소중하게 구독자분들을 이렇게 구독해주시는 거 보고, 너무 늘 하루하루 감사드리고 있고, 어주 영상들이 이제 미국에서 영상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 인턴 영상, 그리고 거기에 대 정보들, 그리고 미국 브이로그.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이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펩타이드 리커버리 크림입니다. 일단 제가 드릴 이 제품은, 먼저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네, 오가네제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리커버리 펩타이드 제품이에요. 그래서, 펩타이드라는 말을 주, 중요시하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펩타이드가 이제 피부 단백질과 구성이 거의 비슷하고, 이제 민감성 피부 그리고 주름 개선에도 정말 도움이 주는 인간이 만들어낸 정말 멋진 최고의 호르몬 많이 함량이 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청담동의 이제 프리미엄 피부과에서 이제 1% 상위 1를 이제 피부 관리할 때 사용한다는 제품이라고 하는데, 타 제품에 비해서 펩타이드 함유량도 정말 많이 높다고 하니까. 자기 전에도 바르고 자면 아침이 피부가 탱탱한 기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제품을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7분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영상을 그래도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에게 드리면 너무 좋잖아요. 제 영상 중에 정말 좋았던 부분을 간략하게 한 줄이나 두, 줄, 간략하게 한 줄, 두 줄을, 간략하게 한줄두 줄을 이 영상 댓글에, 이 영상 댓글에 써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7분께 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분. 이 영상 이 부분 너무 좋아요 하고 밑에 이메일 주소도 함께 써주세요. 그리고 이메일 주소 함께 써주시면 제가 선정해서 일곱 분에게 이메일로 이벤트 기간을 밑에 더보기란에 제가 써놓을 테니까 구독자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 그동안 이제 채널을 봐주신 저희 소중한 하나하나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올해도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 앞으로도 계속 쭉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Five pressing Gegen West> <웃음> 네, 그러면 좋잖아요. 네, <웃음> 그렇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많이 참여해 주세요.